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암산 센트럴 아파트에 분양 사무실에 다녀와 봤는데요. 일단 84타입은 분양이 다 됐고요. 5구9타입과 52타입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84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별하우스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고요. 남아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혹시나 아파트에 관심이 있거나 분양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직접 가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의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관계자에게 묻는다면 아무래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수수료를 받는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도 아는 지인이나 부동산 관계자에 대해서 같이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수수료를 분양 사무실에서 금얻도 먹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공짜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물었을 때에도 뭐 여기저기 알아봐서 라도 대답을 해줄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다양하게 어 모르는 부분에 상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서 바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같이 가거나 어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여기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 나름대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아파트를 구입하시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조금이라도 덕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8 4 타입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 9 타입, 5위 타입에 대해서 5 9 타입이죠. 일단 내부를 한번 보시고 관계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지금 저희 남구 여기 공덕동 위치에 있고요. 예. 여기 압산힐 스테이트 바로 옆부지입니다. 예. 여기 신천이랑 중동교 지나면 영무예단 보시죠. 예. 예. 그영무예단 바로 옆에 이압산힐 스테이트가 위치되어 있고요. 예. 바로 맞은편에 지금 화성파크 드이2차 지금. 그 입추 올해 연말에 지금 입추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바로 맞은편에 저희 사업지 위치돼 있고요. 네. 네, 주변에 지금 학군 다섯 개 위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다도거권으로 지금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거의 저희 분양이 다 완료된 시점이라 가지고, 음... 금 그냥 지금 물건이 몇개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아까 대도로변에 있는 황금영저쪽에 여서 보이면 그쵸. 되겠네요 근데 저희 해당 물건이 그렇게 안 남으셔가지고 어... 그 저희 홈페이지 보셔서 설명드리면 네. 바로 이제 계약자님들 예비계약자님들 대부분 아실거거든요 네. 지금 5호 타입 저희 몇 세대 안 남았고 네. 대신에 네. 1호 하면서 보시면 세대는 네. 지금 앞산 조망권이거든요 네. 지금 우이타입 같은 경우에 뭐 지금 14세대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 그래서 지금 요이 타입만 대부분 거의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른 거는 다 지금 그냥 다끝났는거요 예, 요구 예. 타입이 지금 몇 세대 안 남았지만 예. 그거는 지금 일부 저층 쪽에 지금 부진돼 있어가지고 저층도 지금... 차라리 뭐 1층 같은 경우는 아, 좋죠. 네. 네. 왜 그런가 뭐 어린이집이나 과정 네, 네. 어린이집 많이 찾거든요. 그 다음에 네. 애들 많은 사람들 같은 네, 경우도 네. 네. 뭐중하나뭐 네. 3, 4층, 5, 6층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1층이 낫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잘 빠져가지고 네. 아마 좋을 거예요. 음, 가격은 또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아, 8사는 조기 마감 됐습니까? 네. 아, 아. 자 모델하우스 유니터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높이 장이죠 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거고 아 장연동 중문이 아니고 여다지 중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설명하지 해 주실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지 옵션인지 에어컨이나 메리평 시스템 에어컨 지금 대부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은 다유상품목이고요예 지금 밑에 바닥에 있는 아트홀 여기 마감재도 다 유상품목입니다 아 네, 근데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방 유리창문이 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 보시면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전방창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확실히 뛰어나죠 음... 이게 지금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트홀은 지금 요 그대로 시공이 되는 건가요? 여기 아트홀 여기 벽체도 유상입니다 아 세라믹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상 옵션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기본은 벽지다 네네 맞습니다. 네, 기본은 벽지로 되어있고 에브콘 유상 옵션이고 바닥 데코 타일 이것도 네네네. 유상 옵션이고 네. 근데 3스페이 같은 경우에 상점은 네네. 주방이랑 이제 거실에 이제 공간이 굉장히 개방감이 있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오구 타입에서 이 광폭 주방의 이 정도 크기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주부로서의 공간은 지금 확실히 마련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유상 옵션이죠. 다 유상으로 되 있는. 네네. 네. 지금 내부에 들어가는 오븐, 네. 오분도 그렇고. 네. 그럼 오븐은 없단 말입니까? 여기 다 장이고 이제 만약에 오븐을 선택을 안 하시면 네. 오븐을 언제든지 넣을 수 있게끔 네. 마감제 처리는 됩니다 음... 근데 여기 규격에 맞게끔 네. 뭐 원하시면 다른 저희 옵션 상품보다 사제 제품을 네.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오븐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븐을 안하 그냥 여기 마감 처리가 된 네. 상태에서 네.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전기 쿡탑이죠? 네. 하이브리드 저희가 히든쿡이라고 지금 저희 총상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네. 이제 건축까지도 같이 일해 하니까 그 내용을 아니, 좀 알아서. 요 인덕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니까. 음, 네. 해당 화구가 없는 것 자체가 인덕션이기 때문에. 음... 네. 여기 문은 전부 다 여닫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저기 지금 안방이 안방이 여닫이네요, 아, 미닫이네. 네, 미닫이로. 메리평 미닫이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아, 공간 활용도 때문에. 여기에 저희 그냥 안방이고요. 예. 안방 내에 침구, 화장실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것도 마찬가지 뭐. 거기는 전부 지금 t p 에동 전시용입니다. 천물과 이제 뭐.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가장 적합한 평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마찬가지 메리평 에어컨 유상이고, 옷션분물이고 네. 빨래건조도 도 유상인가요 혹시? 네. 이제 확장시 제공 드립니다. 확장시. 아, 어,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네, 그냥 거의 무상 제공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무조건 네. 확장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마스터 강화형 옵션이라고 해서 예.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장 굉장히 중요시여기고 이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유 공간이 좀 필요하셔가지고 차라리 침실 3을 이렇게 전용 옷장으로 하, 꾸며놓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마스터 강화형 옵션이거든요. 음, 그럼 근데, 이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혹시 또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네네네. 그런 공간만 만들어 놓는 거네요 예 원래 침실 상 공간이고 음. 해당 옵션이 필요 없으시면 그냥 네. 침실로 그냥 네, 사용하시고 음. 드레스룸으로 세팅을 한게 아니구나 그리고 입구 쪽에 들어오는 공용 욕실이고 역시나 저희 퓨스티 그랜드에 맞게 예. 마감 자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 자재 사용했거든요. 다른 건설서보다는 확실히 마감 자재가 뛰어나기 때문에. 마감 자재로 하면 어떤 마감 자재 말입니까? 지금 이게 벽체나 예. 유선 옵션이지만 이 세라믹 타일이나 나중에 예. 보시면 주제. 지금 선택사항이니까 어차피. 예. 예. 벽체로 하, 하지만.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가구나 l u 아압도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 제공하는 품목들도 굉장히 단가가 높은 자재를 사용을 하거든요 음. 네. 이것도 어차피 다 유상이고 하게 되면 삼성맹 제품으로 해서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l g 코도 선택하는 아 거죠? LG 삼성 선택을 할수 있게끔 네네. 장 같은 경우도 유산이 있고, 또 기본이 있던데,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붙박기 장은? 이거는 지금 유산 옵션입니다. 비어놓는 공간이고, 다시 네. 어... 이제 우리도 많이 다니 보면 사실상 뭐다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봐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네. 다른 이군이랑 다녀보시면 네. 확실히 자재가 좋다는게 느끼실예요 오이타입이 네. 2 1평이고요 네. 뭐 일단은 가격은 2억 9500에서 3억 1500만원 사이고 이제 처음에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내시고요 네. 한달 뒤에, 뒤에 나머지 10%에 대해서 내시는 부분인거고 음...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대상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도금 60%까지 나오시는거고요 네. 24년도 5월달에 네. 24년도 5월달 에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확장비는 오이타입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네. 그래서 계약 때 10% 220만 원 내시고 네. 중도금 한번 내시고 나머지 잔금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라서 네. 계약 때는 1,220만 원 정도 필요하신 거고. 네. 후에 이제 납입하시는 부분은 10%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단 중도금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나머지 잔금 때 상환하시거나 하시면 되는 부분. 아니면 뭐 전세를 빼서 들어오시거나 뭐 매매해서 네.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오이텔 같은 경우는 그정남향이세요 음... 일단은 뭐 정남향 아파트가 대구 시내 전체가 없고. 거기서 수영평형대가 없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산 조망권이 나오세요 20층 음... 뭐 10층 이상 만올라오 앞에 막히는 게 없고 이쪽 방향이 지금 주택지라 가지고 네. 일단은 고층 부분 같은 경우는 앞산 조망권 정말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시세가 24편 기준으로 해서 3억 8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제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01동에 뭐 저희가 20평, 24평이 있거든요 지금 네. 오구 타입은 얘는 3억 5천 5백에서 3억 8천 5백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층별로 남아 있으니까 그건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동일하게 1차 계약금 1000만 원이시고 네. 나머지 10% 한달 후에 내시는 거고 얘는 확정이 2600만 원이시거든요 예로 260만원 한번 내시고 중동원 한번 내고 나머지 잔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션부분 같은 경우 다 유상으로 되있는 얘기를 하시던데 옵션 같은 경우는 24평 이나 21평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크게 뭐 들어가는 부분은 시스템 에어컨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그 다음에 아트홀 그 다음에 바닥 데코타일도 틀리고 그거는 네. 개인마다 다다하기 때문에 네. 오시는 분들이 그걸 추가로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음. 2 4평 21평이 임대나 잠깐 뭐 신혼 때 살다가 나가는 집들이기 때문에 옵션은 추가를 안 하셔도 저희가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크게 추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바꿔, 못 받고 시스템 에어컨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뭐아틀뭐 뭐 20, 30평 때 아파트도 아니고 24평에다가 뭐 금액 많이 안 투자 해도 저희가 이제 메리평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네. 정도만 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엔진 스톤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 오셔가지고 그거는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는 음. 거세요 그거를 뭐 유상을 아시다시피 필요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놓고 금액을 정해놓는 거는 그거는 있어 요 있는데 아, 있기도 그거를 있고. 일일이 다 설명을 제가 음. 이, 이, 이걸 통해서 아니 아니 아니 책자 힘들어. 책자에 뭐 네, 이렇게 책자는 나와 책자는 안돼 왜냐면 계약을 하시면 네. 저희가 요즘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비 때문에 이상 옵션 많이 추가 안 하시는 게 회사 입장에 도와줄 수도 있어요. <웃음> 네, 맞아요. <웃음> 네, 그만큼 지금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손님들이 네. 지금 우리 모자재 단지 가격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현대건설해서지 힐스테이트가 4억 미만 아파트를 찾아보시기는 앞으로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7억이나 지금 타 현장들 거의 다 5억대 이상 나오는데, 네. 이런 분양가의 아파트, 그리고 일군 브랜드잖아요, 그, 객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음. 이제 제가 말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있어요 음.